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! <웃음> 호박을 <Church> 모으러 갑시다 호박. 여러분들 지도에 호박이 한 200개 있다고요. 그냥 도시를 돌아다니면은 시잘 나올 겁니다. 나의 전기 축이 뭐야? 개, 개. 아니 우리 팀 갑자기 개 되는데? 안돼. 오, 새, 새, 새, 새, 새, 새, 새, 새, 새, 와 여러분들 저 갑자기 새가 되네요. 이거 뭐야? 에? 오, 뭐야? 안돼. 부들이다 부들. 할려고 갔습니다 부들씨. 부들.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야개 개가겠습니다. 애기 가 착하지. 안본데요 5만 달러 일단 호박을 10개다 모으시면은 MQ 스타일, 액세서리에서 가면, 이쪽에 보시면은 호러 호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거예요 퀵플레이 마스크 오디오, 여기서 캡슐아 에헤헤